짠 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롤렉스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제품의 레퍼런스는 1, 2, 6, 3, 3, 4입니다. 먼저 전체 샷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라운에 일자가 있고요. 3열의 브레이슬릿 이렇게 열수 있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 이지링크를 가지고 있는 브레이슬릿입니다. 이렇게 해서 0.5mm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크라운 3열의 브레이슬릿 그리고 플로티드 베젤에도 이렇게 톱니 버키 모양의 반짝반짝 거리는 인덱스를 보시면 다이아몬드이고요. 10개의 다이아몬드의 인덱스이고 다이얼은 자개판입니다 사이클롭스가 3시에 있고요. 안쪽엔 롤렉스 각인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롤렉스 데이저스트의 베젤의 크기는 41이고요. 크라운을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작은 바가 있죠. 이것은 콤비를 뜻하는데요. 트윈락이고 좀 작은 사이즈죠. 방수가 100m입니다. 최대 파워 위저브 시간은 72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바는 콤비를 나타내는데 베젤과 브레이슬릿 이쪽이 w h i t 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이와 같은 제품이고요. 그러면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다 열은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파워리저브를 충전할 수 있고요. 최대 파워리저브 시간은 72시간입니다. 한 칸을 빼면 3시에 사이클롭스에 있는 날짜 그리고 두 칸을 빼면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이 데이트 저스트인데 데이트 저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가 이렇게 날짜가 데이트가 저스트 탁 하고 간다는 뜻인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넘겨 보겠습니다. 3시의 사이클롭스를 보면 이렇게 탁 28에서 29로 순식간에 넘어갔죠. 천천히 넘어가는 제품도 있는 반면에 이 롤렉스의 데이트 저스트는 이렇게 탁 넘어가는 날짜가 특징인 제품입니다 한 칸을 빼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날짜는 시계방향으로 반시계방향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백 시계방향으로만 돌려서 날짜를 조정하는 제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데이저스트 레퍼런스 넘버 126334 콤비 제품이고요 칼리버는 3235 베젤 크기가 41인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